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BRTC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BRTC 안티폴루션 풀메이크업 클렌징 오일. 잘안 지워지는 색조 제품으로 클렌징 오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색조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BRTC 비타민 필링 패드. 각질 케어, 피부 진정, 피부톡까지 관리하는 멀티비타민 필링 패드입니다 자 이렇게 세안만 마치고 나온 피부를 준비해 주시고요 브이0 필링 패드에서 엠보싱 면으로는 이렇게 각질이나 피지가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글뭉글뭉글 하면서 닦아 주시고요 이반대편에이 평평한 면으로는 결 정리 정도로 생각하고 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해 볼 제품은 슬리핑 팩입니다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비타민 폭탄 크림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다 보면 비타민 캡슐 알갱이가 노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톡톡 터지면서 비타민을 촉촉 피부에 전달해주면서 피부톤이 업되면서 노화방지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면팩입니다. 자, 이렇게 BRTC 3종 제품. 간단 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